오늘 내 얼굴 얼마나 웃었고 또 얼마나 많이 징그렸는지 오늘 내 얼굴 누굴 마주치고 누군가 맘속에 있는지 음 어릴 때 형광등만 바뀌어도 온 방이 환했었는데 눈을 감으면 내 방이 무슨 색인지 기억도 잘안 나. 감정을 쏟아붓는 일이 서투르고 때론 꺼낼 단 너가 모자라 그냥 입에 채운 지퍼 누군 이렇게 어른이 되나 싶어. 오늘은 내가 말이 없어. 도좀 이해 줬으면 침묵을 방지턱 같이 넘긴 투데이. 현관문을 열면 까맣고 작은 박스 같은 방불 안나 웃었고 또 얼마나 많이 징그렸는지 오늘 내 얼굴 누굴 마주치고 누군가 맘속에 있는지 음 그래 좀더 잘해내고 싶었고 현실은 늘 부족해 언제 붙잡았는지 모르는 수면 부족해 너도 긴 시간을 건너왔어 이곳에 알아 시간은 앞으로만 밀어대지만 yeah 얼굴은 많은 걸 기억하고 있어 그 표정들 해방하면 못때 그게 내게 니 팝이고 포트 y 사람들이 원하는 니네 모습에 기름 맞추긴 넌 너무 groovy 남의 말이 날아올 때눈 감지 말어 너의 하루 누군가의 관 여기 안에 어떤 통계 속에 갇혀있는 숫자가 아니어떤날 설명할 수 있는 말 있잖아 얼굴도 마음도 하나뿐이 나의 것이니 나의 것이니 내 얼굴 안에 느껴져 가만 들여다 보면 나라는 얼굴 안에 다 쓰여 있는 것 같아 I think I know where I came from, yeah 얼굴은 세상을 닮아가나 봐 꾸며놓은 목표정들 사이 컬러풀한 컬러풀한 얼굴 하나뿐인 너의 얼굴 얼굴은 세상을 닮아 가나 봐 꾸며 놓은 no 목표정 대사이 colorful 한 colorful 한 얼굴 하나뿐인 오늘 내 얼굴 얼마나 웃었고 또 얼마나 많이 징그렸는지 오늘 내 얼굴 누굴 마주치고 누군가 맘속에 있는지 음.